이번 시간에는 에이 이 같은 밝은 소리를 통해서 아나 어같이 어두운 발음을 머리를 상악동을 울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 볼 거예요. 에이에다가 아를 붙여주는 거죠. 아, 한번 볼게요. 에이 아 이렇게 목으로 하게 되는 거죠. 우리가 머리를 울려서 에이 아 여기서 주의할 점 에이 아 이렇게 소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. 에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공명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. 오 어, 발음도 같아요. 에이어. 예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, 머리를 어두운 발음, 오아 어, 같은 발음도 에나 이 같은 발음처럼 두성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.